제녕 최완코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발을 소개하면서 몇개 추천해드릴까 합니다. 신발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신발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쁜 신발들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소개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어릴 때부터 신발 모으는 게 취미여서 이쁘면 샀다가 다시 팔고 다시 사고 반복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지고 있는 열켤레의 신발 신발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첫번째 신발은 나이키 ISPA 리액트입니다. 이 모델은 나이키와 타사 브랜드가 콜라보 해야만 볼법한 디자인으로 나이키의 약간 실험적인 신발이었던 것 같아요. 색상은 화이트 말고도 카키 블랙이 있고 아마 블랙이 가장 무난할 정도로 특이한 신발입니다. 이 디자인이 이쁜만큼 포인트로 신기 좋은 신발이고요. 와이드 진이나 청바지에도 되게 잘 어울립니다. 두 번째 신발입니다. 두 번째 신발은 나이키 줌 스피리돈 울트라 메탈릭입니다. 처음에 출시된 오리지널 버전과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신발을 들었을 때 엄청 가볍고, 쉐입도 이쁘고, 아, 그리고 사이즈 같은 경우는 10에서 15 정도 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신발은 나이키 문 레이서 볼트입니다. 이 모델은 흰색, 파란색, 핑크 세 가지 색상이 섞여있는 모델이 가장 인기가 많았고 이 볼트도 나름 많이 찾았던 신발입니다. 우선 쉐입이 특이하고 가볍기 때문에 많이 찾으셨던 것 같고 착용감도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푹신합니다. 사이즈 같은 경우는 10에서 15 정도 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번째 신발은 나이키 줌 보메로 5어컬드 월입니다. 이 모델은 쉐입이 조금 가해서 호불호가 많았던 모델인데요. 여기 보시면 뒤축 뒷굽이 포인트인 신발이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이 신발을 신고 지하철을 탔었는데 어떤 할아버지 분께서 이게 좀 신기하셨는지 발로 툭툭 치시더라고요. 그때 뭐별 말은 안 했지만 아무튼 신기하셨나 봅니다. 이 신발도 되게 편하고 꽉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서 이쁩니다. 블랙 와이드 진이나 청 와이드 진에도 되게 포인트로 주기 좋은 신발입니다. 다섯 번째는 나이키 데이브레이크 라벤더입니다. 나이키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나쯤 가지고 있는 모델인데요. 라벤더 색 말고도 여러가지 색이 인기가 많아서 금방 품절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름에 구매했기 때문에 조금 시원한 색으로 라벤더를 구매를 했고요. 사이즈 같은 경우는 10에서 15정도 업하시면 되고 기본 슬랙스나 청바지에 되게 이쁜 신발입니다. 네, 여섯 번째 나이키 빈티지 LDV 노란파랑입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제가 일본에서 구매했던 신발이고 이 신발도 나이키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시는 모델일거예요 현재는 구하기가 힘든 제품이고 나이키 빈티지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매물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일곱번째는 이지 부스트 700 아날로그 입니다 이 신발은 다른 유튜버 분이 신고 나온 걸 보고 제가 바로 매물로 구매했던 신발인데요 쉐입이 너무 이쁘지 않나요? 재질 같은 경우도 고무랑 스웨이드가 섞여 있어서 약간 스트릿한 느낌도 있지만 부드러운 느낌도 있고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 같아요 이 신발도 사이즈는 한10 정도 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홉 번째는 뉴발란스 993입니다 이 신발은 워낙 유명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와이드 팬츠에 자주 신는 신발인데요 위에 후드티를 입어도 이쁘고 니트를 입어도 이쁘고 뭘 입어도 다 이쁜 것 같아요 특히 요새는 야상에다가 이 신발을 신는데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저는 이 구상 같은 경우도 사이즈를 한 10에서 15 정도 업해서 신고 있습니다 기본 신발로 완전 추천 마지막 신발입니다 마지막 신발은 가장 고가의 신발이고 아크네 스튜디오 페리입니다 이 아크네 운동화에도 이모지라는 귀여운 모양이 있어서 인기가 많았던 제품인데요 여기 귀여운 표정 보이시죠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벨크로 버전이랑 끈으로 된 버전 두 가지가 있고 저는 벨크로는 좀 너무 귀여운 것 같아서 끈으로 된 버전을 구매했습니다 위에서 보시면은 나이키 포스랑 비슷한 느낌이 있지만 옆에서 보면은 특유의 쉐입이나 귀여운 맛이 좀 있습니다. 굿. 자 신발 소개는 여기까지이고 이 중에서 제가 여름에 자주 신었던 신발은 나이키 줌 도메로이고 초가을 쯤에 자주 신었던 신발은 데이브레크입니다. 그리고 겨울에 자주 신고 있는 신발은 여기 이지부스트랑 아크네 스튜디오 페리 입니다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빠이빠이